밤새도록 비가 많이 왔다. 걱정이 돼 잠을 한숨도 못 잤다. 나 때문에, 또 고양이 때문에 엄마, 아빠도 제대로 못 주무신 것 같다. 날이 밝자마자 일어나 밖에 나갔더니 나비 나비가 쓰레기 더미 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무 일 없는 듯 그냥 평온한 아침이다. 나비 새들은 노래하고 너무나 상쾌한 아침이다. 나비가 다시 쓰레기 더미 집으로 나를 데리고 간다. 가져온 담요를 바닥에 깔고 안을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웃음> 나비가 나를 쳐다보네 나비가 쓰레기 더미 안을 주시하며 앉았다 나비가 여기에 있으니 새끼 고양이들은 걱정을 안 해도 될것 같았다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내 곁에 앉아서 기다려주네 기들은어디있어 한참을 내 곁에 머무르다 안으로 들어갔다. 아니 있구나. 나비 안을 들여다보니 새끼들이 깊은 곳에 숨어있다가 밖으로 나와 엄마 젖을 먹기 시작했다. 엄마 예쁘다. 이제 다른 곳으로 가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드니 안심이 된다.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될것 같다. 엄마 예쁘다. 아유 예뻐. 아침에 할아버지께서 출근하시면서 이모부와 같이 다시 오셔서 쓰레기 더미를 치워주신다고 했으니 순이 맛있는 거나 주면서 기다리면 될것 같다. 안에 딱세 마리. 어머. 미얌. 지난 미얌. 열흘을 생각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머. 시간이었다. 야생 길고양이를 5월 10일에 우리 집 마당에서 <웃음> 발견했다. 미얌. 이때까지만 해도 일이 미얌.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 미얌. 우리 가족은 고양이를 한 번도 키워본 적이 없는 고양이 무식가족이다. 오히려 길고양이가 사람에게 위협하는 모습을 무서하는 가족이었다. 에이, 안 돼요, 고양이를 잖아. 키워볼 생각은 때울도 없었다. 관심조차 없었다. 길고양이를 보면 피했었다. 어쩌노? 고양이? 야 어머, 안, 안 도망가네? 두발. 아니 내 발로 우리 집 현관으로 고양이가 들어왔다 그냥 나에게로 왔다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온 것이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순이가 나를 선택했다 어 너무 말랐다 이거 먹지마 이거 먹지마 그냥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고양이가 현관 앞을 서성거리는 걸본 네. 아빠가 냉장고에 있는 소시지를 줘봤는데 아주 잘 먹는다 다음날 마트에 가서 통조림을 하나 사서 주니 더잘 먹는다, 야씨 잘 먹는다 야. 더 맛있... 갑자기 아빠가 인터넷으로 고양이 사료 밥그릇을 주문한다 유튜브를 보시더니 간식도 주문하신다. 엄마는 만지지 말라고 하시고 아빠한테도 길고양이한테 돈 쓴다고 뭐라 하신다. 그런데도 고양이 빚, 털 정리하는 장갑도 사고 뭘 자꾸 사기 시작한다. 그냥 길고양이인데. <웃음> 아빠 오니까. 얘추르 예,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네. 이 밥을 안 먹더라요? 예. 이렇게 일주일 정도 밥을 주며 지내 치고 있었다. 추르 먹어. 이리 와. 아, 먹어. 이리 와. 아 이리 와. 아. 추를 주며 손 악수 교육이나 시켜보고 예. 그냥 집밖에서 밥이나 주고 그렇게 친해지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맛이? <웃음> 그런데 말이 씨가 된다고 했던가 고양이에 새끼, 대하여 하나도 거야. 모르는 우리 가족이었지만 순이 배가 처져있고 음. 만져보면 젖꼭지가 음. 두툼하게 새끼를 가졌던가 나왔던가 하는 추측을 하며 나비야 밥 먹으러 새끼 있으면 데리고 와 라고 하영아. 순이가 일로와. 기다리던 약속을 일로와. 해버리고 말았다. 일로와 봐. 일로와, 괜찮아. 똑똑한 순이는 괜찮아. 이 말이 나오기를 기다렸던 것 같다. 저 전부다. 그리고 배가 말랑말랑해. 순이가 아기냥이들 아, 구출해주길 기다린 것을 알게 되니 이젠 마음이 편해졌다. 할아버지 이모부가 오셨고 순이를 집안에 넣어두고 새끼들을 구하기 위해 쓰레기 더미를 치우기 시작했다 야냥이 담을 그르셔, 여기 있어요 박스 <웃음> 담을 그릇 여기 박스에다 넣을게요 네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왔어요 음. 열심히 할까? 네 안에 쑥들어갔나보네안 보인다 아, 있어 안에 쑥안 보여요 여기 굴을. 구멍에서 우스우스. 엄마가 없어지니 아기냥이들은 더 깊숙히 숨어버렸다 아 여기 숨기 딱 좋긴 하네요 응. 이거 가리 이거 플라스틱 이거 초록색깔 응. 이렇게 쭉 막아져 있네요 오. 혹시 다칠까봐 조심스럽게 쓰레기더미를 치웠다. 음. <목소리> 다행히 사고 없이 아기냥이들을 구출했다. 아기냥이들 구출하려고 왔다갔다 하는 사이에 어미 고양이가 없어져버렸다. 병원에 같이 가야 하는데 오겠지? 아기냥이들 버리고 도망가진 않았겠지? 혹시 우리한테 아기냥이들 맡기고 멀리 가버린 건 아니겠지? 잡았어요! 세 분이 다 잡았어? 네! 이모모가 도와주셔서 다 잡았어요! 야옹! 어미 고양이가 안 와서 우선 아기냥이들만 박스에 담은채 병원에 가기로 했다. 차에 타서 출발하려는데 거짓말처럼 나비가 저 멀리서 나타났다. 나비를 그냥 안고 차에 탔다. 어미 고양이 순이는 얌전하니까 안아서 같이 차를 타고 병원에 가면 될줄 알았다. 강아지처럼.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순이를 안아 차에 타고 문을 닫는 순간 긴장하고 날뛰는 바람에 얼른 문을 열어주었다. 그랬더니 잽싸게 차에서 내렸다. 맨날 어슬렁거리면서 걸어다니는 것만 봤는데 정말 잽싼 야생고양이라는 걸 느끼게 되었다. 만약에 그냥 안고 병원에 갔다가 놓쳤으면 정말 그 동네 길고양이가 될 뻔했다. 아기 고양이들 진료를 보고 어미가 도망가버렸으면 어떡하나 걱정하며 집으로 출발했다. 오늘부터 좌충우돌 초보집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첫 회부터 정주행해보세요. 재미있게 보시고 프로집사님들의 조언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얘들 되게 순하다요? 어? 이러고 끝나요. 고양이를 사랑하시는 분들의 많은 댓글 기다립니다. 순이와 아기냥이들은 댓글과 함께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같이 공부하고 공존하며 살아가는 이쁜 모습 만들어 나갈게요. 순이와 아기냥이들 영상 보시고 힐링하세요. 감사합니다.